나와서 얼굴이 제일 건조하거든요. 오늘은 이거 마이톤 세일 리주버네이션 앰플을 사용하도록 을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앰플인데 펌프 타입으로 나와서 바를 때 훨씬 더 편해요. 앰플 요즘에 스포이드 타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그게 살짝 불편하던데 이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피지 줄어드는데 효과를 좀 많이 봤던 제품이거든요. 여름철에는 확실히 피지 분비량도 엄청 늘고 마스크 끼니까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쓴지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비해서 확실히 피지가 좀덜 나는 것 같아. 코 이런 데 되게 막 하얗고 노랗고 많이 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한이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처음 받아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뭐 항산화, 피부 진정, 영양 보습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엄청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앰플이 좀 되게 고농도 앰플이에요. 제가 사용해 본 앰플 중에서는 가장 뭐 되게 짠짠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앰플 크림에다가도 살짝 섞어서 쓰면은 여름에 건성 피부지만은 건조함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모공 탄력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모공 늘어나고 처지는 것도 좀 예방이 되고, 진짜 요즘에 피지가 많이 안 일어나서 신기하게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탱글탱글 쫀쫀쫀쫀해지죠? 이제 밥 먹자. 음. 뭔 음. 옥수수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정도면 처음 치고는 잘 구운 것 같죠? <웃음> 제가 평일에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식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닭가슴살이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연어 생각이 나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음,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음, 맛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체중계를 재보면 무게의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뭔가 좀 빠졌, 빠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막상 무게를 재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아직은 없었다. 진짜 얼굴부터 빠지는 스타일인가 봐요. 오늘은 지난주에 구매한 여러 가지들의 포장을 한번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에는 패션 뭐템 제외하고도 다양한 집 소품? 일단 요거 더블러버스는 구매한 건 아니고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냥 카메라 켠 김에 같이 포장을 뜯을게요.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투명한 선글라스가 갑자기 끼고 싶어서 그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안경집은 10배 게되돼 있네요 사실 제가 선글라스가 막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구매를 잘안 하는데 약간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되게 귀여운 거 있죠 요거 배짱이 같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기묘한 스타일이네? <웃음> 놀러 왔을 때 한두 번 정도 낄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 빨리 뜯고 싶었던 이 파우치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모데스트 무드고 인스타그램으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날에 또 마침 우연히 오픈을 한 거예요. 이게 이번 여름 마지막 차수 오픈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담겨져서 왔어요. 너무 귀여운 이 핑크 파우치고요. 이거는 이 더스트백도 쓸모가 있이 더스트백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모데스트 모드 이렇게 예쁘게 적혀져 있고 제가 구매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PVC 파우치 재질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상표도 있고 사실 크기가 되게 미니미니해가지고 틴트랑 뭐 필요한 악세사리, 카드 이렇게 한장 정도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동전지갑 크기의 파우치입니다. 제큰 파우치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파우치를 또 하나 샀기 때문에 이 작은 크기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엄청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가방에서 이거 하나 나오면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파우치를 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키티버니 포니에서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했고 딱 보자마자 패턴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런 체커보드?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스트링 파우치고 크기는 제일 작은 거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크기가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파우치는 다 작은 크기로 구매를 했어요. 아, 어쩜 포장을 이렇게 못 됐죠? 그냥 패턴이 예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요즘은 제가 이런 스트링 느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더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 넣어서 다닐 용도로 쓸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들 예쁘죠. 그리고 제가 오랜만은 아니죠. 매번 신발을 사기 때문에 오랜만에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를 바로 요 리본 플랫 슈즈예요 이건 솔직히 딱 보기만 해도 데일리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발볼도 넓고 발이 되게 금방 아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면은 뒤에 끈을 스트랩으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리본 같은 경우에는 뺐다 다꼈 뺐다 할수 있는데 저는 이 리본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착용은 안할 거고요 좀 특별한 날 또는 놀러 갈때 약간 이런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스트랩 묶이는 스타일을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블랙 컬러도 예쁘고 이런 원단 재질 같은 것도 되게 좀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착용샷은 제가 다음 주 룩북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구매했던 자라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바지에다가도 이거 하나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가을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 신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약간 뒷북 느낌으로 뜨개 가방에 완전 꽂혀있는데 또 더스트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강아지랑 커플 티도 입을 수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뒤에 있는 이 체크 뜨개 가방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진짜 컬러감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지금 꼴만 봤을 때는 완전 바캉스 가야 될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뭔가 이 실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고 민트 컬러 되게 예쁘다. 확실히 이번 여름엔 특히나 이런 민트 느낌이 정말 유행이고 이렇게 약간 체커보드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데요? 음, 여기에다가 약간 이렇게 파우치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들고 다니면 은 이런 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쏙 들어가네. <웃음> 또 제가 조만간 착용샷을 영상에서 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빨리 뜯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언스 컵이에요. 이건 제가 29cm에서 봤나? 봤는데 거기는 품절이고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컵을 1년 만에 제돈 주고 구매를 하는데 아우 느낌 그렇다. 지금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못뭐 뜯을 때 느낌이 약간 소름끼쳐요. 이렇게까지 오랜만에 구매하고 싶었던 컵은 처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옥색이고 저는 플라스틱 컵인 줄 알았는데 유리 잔이더라고요. 화려한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응. <웃음> 제가 요즘 확실히 이 민트 컬러에 꽂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민트 컬러에다가 블랙 이런 이름까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게 밀크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또 약간 이런 빈티지 스타일의 컵이 또 다시 트렌드해졌잖아요. 저는 제가 근래 본컵 중에 이게 가장 가장 너무 마음에 들어서 1년 만에 제가 컵을 구매하게 해준 제품입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하나 마셔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정말 자질구레한 제품들인데 이건 일단 마우스패드고요. 포그보 마우스패드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거 제품을 사고 배송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엽서 여러 가지 를 구매했는데 결국에는 배송비도 못 맞췄고 엽서가 마우스패드보다 총합해서 더 비쌌다는 현실. 마우스패드 맨날 구매해야지 구매해야지 미루다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나뭇잎인 줄 알았지만 선장인 아 스패드를 구매 했고요. 바다 사진에 패드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딱게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이 선인장 초록이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초록이를 구매를 했고 역시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엽서를 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엽서는 여러 개 있으면 사진 찍을 때 소품으로 쓰기도 좋고 급할 때 친구한테 이렇게 카드 쓰기도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더 개별 개별 포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낮바다 느낌인데 여러분. 이거는 실물이 진짜 미쳤네요. 모니터상으로는 사실 약간 이런 밤바다가 더 좋았는데 뭐냐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뻐요. 완전 영롱하네. 이런 바다 느낌도 구매를 했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런 무드 그러니까 윈도우 무드, 창문 무드인 이 엽서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거 두 개는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초록초록한 거 두려고 구매를 한 애들이에요. 이거 마우스패드랑 같은 그림인데 마우스패드가 조금 더 어둡죠. 안 예쁠 수가 없는 디자인들의 엽서를 잔뜩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욕 없는 저의 소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물욕이 없긴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한 거고 다음에 또 예쁜 거 구매를 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